반갑습니다. 성공학 의식 전문 트레이너 김세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공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을 자신의 비즈니스와 사업에 적용을 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냈고 저 또한 아무것도 몰랐던 회사원, 엔지니어 출신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했지만 을 이 법칙 하나를 실천을 해서 지금과 같은 놀라운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법칙은 석세스 프린서플 성공법칙 24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저는 이 법칙을 어, 한국어로 좀 의역을 해보면 마약법칙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 마약법칙인가? 고객에게 마약과 같은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법칙을 어, 철저하게 적용을 한다면, 어,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소 100%, 즉, 2배 이상의 어,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많으신 분들은 한 10배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 러닝머신을 판매를 하는 판매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러닝머신을 어떻게 판매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최고의 러닝머신을 들여와서 가장 싸게 팔면 이것은 날개도치지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대부분 망하게 되죠 일단 사람들은 내가 파는 제품이 최고의 제품인지 써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걸 단순히 사라고 라 얘기하는 광고에 집중을 하고 가격을 싸게 매기는 출혈 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이 쌀수록 수익이 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뭐나 자신의 인건비는 둘째 치더라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비용조차도 나오지 않게 되죠.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망하게 됩니다. 러닝머신을 한 대, 두 대씩 고객분들에게 팔았습니다. 제품을 팔고 나서는 또 다른 고객에게 팔기 위해 또 광고에 신경을 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러닝머신을 구매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제품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리려면 진짜 이 목적을 달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냐면 런닝머신을 팔고 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얘기는 지금부터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상식을 깨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식이냐면 판매자의 상식을 깨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판매자는 이것을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구매자는 러닝머신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열심히 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러닝머신을 쓰지 않습니다. 이른바 작심 3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의 지인들이 그 러닝머신 구매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 러닝머신 하나 샀던데 그거 어때? 구매자는 대답합니다. 써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고 뭐 살도 안 빠지고 뭐 그렇다고 뭐 내가 달리기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판 제품은 최고의 제품이었는데 고객이 왜 별로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살도 안 빠지고 몸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 제품을 잘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고객들은 얘기할 때 내가 이 제품을 잘 활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그냥 사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심리학적 오류고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휴리스틱이라는 심리학적 실수인데 뭐 이후에 여하튼간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효과가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러닝머신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러닝머신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구매자에게 보내줍니다. 어떤 정보냐면 구매자의 체형에 맞춰서 또는 구매자의 습관에 맞춰서 또는 구매자의 생활 리듬에 맞춰서 런닝머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런닝머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촬영한 영상이 있다거나 또 요즘에 유튜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자, 영상 자료들 또는 사진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런닝머신을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는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 처음 러닝머신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원만 켜고 올라가서 몇번 뛰다가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이 러닝머신들이 생각보다 기능이 많은 거죠. 사용자의 다양한 어떤 니즈와 어떤 환경에 맞춰서 정말 최적의 효과를 낼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이 기능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쿠폰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이런닝머신을 계속 꾸준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겁니다 이른바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이 이 러닝머신을 활용해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서로 같이 윈윈하는 거죠. 고객도 러닝머신을 뛰고 싶은데 러닝머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재 그리고 동기에 대한 부재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뭐이 동기를 주는 사람들이 없는데 판매자가 계속 동기를 주는 겁니다 그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심을 해서 이 구매자의 최고의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마약과 같은 경험을 만드는 거죠 만약 살을 빼기를 원했다면 살을 빼도록 만들어주고 뭐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 어, 목적이었다면 심폐지구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객이 원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약 이 러닝머신이 구매를 하기만 하면 살이 무조건 빠진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겠죠. 바로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가 파는 러닝머신을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살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러닝머신을 파는 사람이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간에 나는 그것만 제공하면 끝이다 라고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즉런닝머신을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을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될때 여러분들의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회사원,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이 교육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잖아요. 그냥 저는 성공법칙 하나 들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래서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 성공법칙을 가르쳐 드렸더니 실천하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이게 습관이 될수 있도록 과제 저는 습관이라고 부르는데 매주차 과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그리고 제출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하나하나씩 꼼꼼히 드립니다. 이분이 이것을 습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사업에 적용해서 효과를 낼수 있도록 피드백을 꼼꼼하게 드리고 그리고 메시지도 드리고요.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 방도 운영하고 그리고 전화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사나 강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또 기업이나 기관 강의가 아닌 개인들을 상대로 하게 될 때는 개인들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그리고 직접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성장할 수 없어요. 입소문이 날 수가 없고요. 고객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런닝머신에 대한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런닝머신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듯이, 그리고 계속 동기를 부여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성공법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든, 온라인을,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든,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바로 또 광고를 하면서 다른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현재 고, 유치한 고객이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런닝머신을 진짜 원해서 구매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저의 교육 프로그램을 원해서 구매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을 빼고 싶어서 런닝머신을 구매한 거고 이 사람은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서 저희 성공한 프로그램을 들은 거고 또 그리고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2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을 저도 이 법칙을 적용해서 을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수월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학 의식 전문 트레이너 김세융이었습니다